이거네요. 아주 편하게, 편하게 얘기해봐요. 만하고 오만한 모습으 <웃음> 자기는 편하겠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병민입니다. 김당민입니다. 이번에 좀 찾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동아 비유스리뷰 295호입니다. 그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칼로이 뭐냐면 귀 기울이려면 먼저 비워라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소통 없는 리더십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통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핵심이 바로 경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청이라고 할때이경 자가 혹시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뭐 어, 별로 관심이 없었죠. <웃음> 네, 기울일 경 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청이란 건 뭐냐면 몸을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아, 거죠. 이렇게 기울여야 돼요. 네, 뭐 어느 쪽으로 기울이냐 상대방 앞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정성껏 듣는 걸 경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이 사실 어,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기울이는 거죠. 이거네요. 아주 거만한,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자기는 편하겠죠. <웃음> 그러니까 똑같은 경청을 하더라도 음.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음. 네, 결과가 처양지차이 칼럼을 보면 그 세종대왕이 나오는데요. 세종대왕의 리더십의 핵심도 바로 경청이었다. 그래서 그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일 빈번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경라의 뜻은 어떠한 것. 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그런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정치를 했다라는 예,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 세종대왕만큼 사실 독서의 양이나 질이 높은 사람이 별로 없었네요. 음, 그런데도 예. 계속해서 너희들의 얘기를 먼저 듣고 싶다. 정말 충분히 얘기해라. 다시 몰라서 물어보신 거는 아닌 거죠. 또 하나 내가 놓치고 가는 건 없는지 네. 그리고 또 그들의 뜻은 또 어떤 건지 다살핀다는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대단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경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두 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건다 들으시는데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틀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답정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확증 편향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신에 부합하는 것들만 내가 골라서 듣는 거. 그걸 없애야 된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과 견해와 다른 얘기를 하면 감정이 불편해집 그죠 예. 그쵸 그건 뭐 인간이니까 특히 또 상하관계에서 화가 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까지 <웃음> <웃음> 네. 예, 예. 예. 그리고 그거를 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말이 돼? 막이러 네, 그렇죠 <웃음> 그런, 그렇죠 그러는 순간 이제 대화는 딱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주위제의 경손이란 얘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알량한 지식,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다 깨지 않으면 깨부수지 않으면 제대로 경청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제대로 깨고 나오려면 스스로 야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장자에 나오는 그 겸손과 관련된 우아한토나 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중국 황하랑 거대한 강이 있잖아요 그 황하를 다스리는 신 하백이란 신 하고요 이 바다를 다스리는 북해약이란 신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황하를 다스리던 하백이란 신이 그동안 되게 우쭐했었거든요 근데 바다를 보니까 이게 웬걸? 야 내가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러니까 이 바다의 신북쾌하게또 뭐라 그러냐면 이 엄청나 보이는 바다도 우주에서 내려다보면또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거죠. 이 결국 겸손을 강조하는 그런 우아. 그래서 이 정리를 좀 해보면요 경청이 잘 된다라는 거요 소통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소통이 된다라는 건 뭐냐하면 직원들의 의견이 우리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거죠. 수많은 조직에서 이제 죽어있던 열정들이 바로 경청을 통해서 다시 이제 불꽃처럼 활발 타올 수 있다. 어, 모두의 한 걸음을 택할 거냐, 아니면 혼자의 열 걸음을 택할 거냐. 네. 어떤 걸 택하실 건가요?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뭐열 걸음 가는 건데 100명이 한 걸음 가면 100걸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현장에서는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그왜 쉽지가 않냐면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나 혼자 가려면 금방 빨리 막갈수 있는데 다 같이 출수려서 가려니 이게 덜인 겁니다. 근데 이 경청이란 이 마법을 잘 활용하시면요, 어, 혼자의 열 걸음도 아니고 모두의 한 걸음도 아니고 모두의 열 걸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 이게 드림, 진짜 드림. 어려운 건 맞아요. 세종 연구가인 박현모 박사께서 네, 네. 경청은 덕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진짜로 마음 터 놓고 이렇게 뭔가 의견을 받았을 때 자기에 대한 불편한 얘기 혹은 뭐 하여튼 막 여러가지로 막 요구사항들 막뭐 이런걸 듣다 보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동요를 경험하실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예, 예.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진지하게 이쪽 앞쪽으로 기울여서 들을 수 있다면 위대한 기도심을 그래서 진짜니까.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바로 그 생각 하나가 우리 조직을 열정으로 끌어오르게 예, 만들 수 있다. 내가 낸 답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좋은 대답이 있을 수도 있고그렇 그렇죠. 예, 오늘 영상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